하이팅. 뭐지? <웃음> 좋아. 엄마 <웃음> 응 엄마 때문에 래뭐지 뭐지? 뭐야? 이러다 뭐야? 순이야 좋아. 순이야 카메라 봐 봐. 어, 여기 털쌓인거 봐. 와우. 승리야. 오, 여기 엉덩이, 엉덩아. 어, 이구 봐. 와우. 와우. 와우. 승리야. 승리야, 이봐. 순이, 어우, 멋지야. <웃음> 아유, 순이 화났어. 꼼짝이야. 응. <웃음> 모찌 씨, 아까 많이 비껴주지 않나 이렇게 모찌 비껴주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우리 차리도 비껴줘야 돼요. 차리. 우리 망고도 비껴주고, 어? 하면은 털이 이렇게 뭉탱이로. 모찌? 모찌? 뭐지? 체리 네 마리가 다 같이 이렇게 먹네 먹는 건 처음이에요. 신기하죠? 어. 원래 뺐잖아요 서로 사료를. 근데 네 마리가 한꺼번에 그러고 있어 지금? 네. 망고. 이름만 불르면 이래 망고. 체리. 뭐지? <웃음> 서로 구르밍 해주는 거야? 응. 체리. 얘네 귀여워. 너네 귀여워. 어떡해? 어, 체리. 너무 잘 뛰는데.